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전동휠 사용은 상법상 및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구법 2018-2029-885 라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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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사건 가학보험계약의 청약서 및 부활 청약서에는 망인이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지와 그 차종 및 목적을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사건 가학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망인이 이륜자동차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비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 전동휠은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1인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그 전격출력의 크기에 따라 1인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망인이 이 사건 전동휠을 사용하게 된 것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사건 전동휠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전동휠의 속도나 구조와 관계없이 이를 운전함에 있어서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망인은 이사건각 보험계약의 체결 내지 부활 당시 위 청약서 및 부활 청약서 가운데 이륜 자동차 등의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음 또는 아니오라고 대답하였으므로 특정한 상태의 변경에 해당하는 이사건 전동휠의 사용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이 보험 인수 내지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에 해당한다는 것까지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약관상 통지의무의 위반 여부 망인은 이 사건 가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륜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전동휠를 사용하게 되었는데도 이를 피고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약관상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 약관 조항은 보험요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명시설명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합니다. 나아가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상법 제 652조 제 1항이 규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어서 위 법률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비고의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의하여 망인이 이륜자동차 등의 사용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담한다는 것과 망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가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 설명하면 되고 이륜자동차 등의 의미나 종류를 일일이 설명하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이 사건 전동일이 이등 자동차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까지 알려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가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제2에서 사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비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비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망인은 고지의무 및 위반효과 등 보험 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확인란에 표시를 하였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